어 여보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지금까지 방송 아, 마이크가 안 나가고 있었네요 혼자 저자 주저리 주절리 떠들었는데 아감속하다 이렇게 방송 실수를 합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 수험생에게 좋은 백진주 쌀이에요 백진주 쌀이 왜 수험생에 게 좋을지 나 이제 좀 있다가 방송 보시면서 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오늘도 반짝반짝한 하루 되시라고, 자 햇살가게 햇살미남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꽃미남인 건 아시죠? 아니 햇살미남인 거 아시죠? <웃음> <제가> 말이 허나, <없나? 웃음> 네, 아 어, 이제 꽃그 꽃을 쓴 남자 아니고요, 이렇게 쌀든 남자에서 아, 미남, 햇살 미남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제가 왜 저래? <웃음> 더러실까봐. 예. 어, 여러분 다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예. 어, 오늘 그 말씀드린 쌀은 이제 햇살 가게의 어, 경기미 백진주 쌀 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주제가 이제 소염생에게 좋은 소화가 잘 되는 쌀입니다. 어... 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백진주 쌀은요, 고급 단일미고요 인기가 많이 있는 쌀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신품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쌀이 백진주, 요수양미, 찰지산미오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제가 위에서 이제 들고 있는 쌀 있잖아요. 이제 들고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최고이라고 자랑하는 그 쌀이, 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그 쌀이에요. 어, 옛날에는 이제 뭐, 일본 품종 많이 선호하셨잖아요. 악개발, 이 고시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1950년대 에 개발된 그런 쌀이니까요. 너무 오래된 쌀이잖아요. 아, 어, 우리나라에서 농업 기술,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바로 백진주 쌀, 그리고 뭐, 고향, 그 수양미, 그리고 찰지산 미호, 어, 세 가지가 제일 인기 있는 쌀인데, 그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쌀은 백진주 쌀입니다. 이 백진주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제일 작아요 일반 맥살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요 네. 표를 보시면 이제 아밀로스 함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쌀은 이제 백진 저기 그 성분이 구성 성분이 아밀로스 성분이랑 아밀로스펙틴 팩틴, 아밀로펙틴 팩틴 이렇게 성분 두가지로 나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하나는 물에 잘 녹는 전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물에 잘안 녹는, 녹, 잘 녹지가 않아서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표에서 보이는 아밀로스 성분인데 이게 그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이에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래서 이게 함량이 많을수록 꼬들꼬들해지면서 이제 좀 뻑뻑하다? 그러니까 오래 불려야 된다 뭐 이런 쌀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아밀로스 성분이 작을수록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고 쫀득쫀득해지면서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그저 아밀로스 쌀로 밥을 하시면 쫀득쫀득하고 밥맛이 좋은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찾는 그 쌀이 대부분 요즘에는 저 아밀로스 성분 쌀이거든요 다들 식품 중저 아밀로스 쌀을 되게 강조를 해요 어그 상품 설명 같은 거잘 보시면 저 아밀로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밥 맛이 좋기 때문이에요. 어, 그쌀 중에서 가장 저 아밀로스 성분이이 백진주 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표에서 보시면 찹쌀이 찹쌀이 5%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백진주가 9.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뭐비오 수양미 뭐 옛날 그, 그 추청 쌀 아깨발이 뭐 이런 그다음 뭐 아주 맵쌀 이런 게 있겠죠. 어, 이, 그 찹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아미로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거의 대부분 <웃음> 아미로 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발효가 필요한 그런 음식들은 그 대부분 찹쌀로 해요. 뭐 막걸리라든가 식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효소들이 막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화가 잘 되는 분해가 잘 되는 그런 쌀일수록 그 뭔가를 발효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수록 이제 찹쌀을 쓰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떡이라든가 이런 거 가래떡 같은 거 만들 때는 아주 고들고들한 걸 쌀을 써야겠죠 일반 맵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이 그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찹쌀보다는 어, 조금 더 맵쌀에 가깝지만 찰진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그리고 쫀득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쌀입니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으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특징을 가지고 그 음식 궁합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맞 내가 맞는 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 주부님들, 특히 이제 수험생을 그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는 주부님이나 아버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어, 아니 스스로가 자기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백진주사를 어,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아밀로스 성분이 어, 낮다고 그랬잖아요. 9.1%로 그 말은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고요. 쫀득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속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 어떤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 아시죠? 바로 입맛이 떨어지고 아 먹어도 속에서 소화를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집에서 어머니들이 해주셨나요? 네 죽을 써주시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스탯스를 받거나 속이 안 좋거나 긴장된 상태면 은 속에는 위 장에는 별로 피도 잘안 가고 소화 능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맥자을 해주거나 그러면 일반 맥자로 밥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화가 잘안 되는 아미로스 성분이 많아서 이제 그게 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줘요 그래서 취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일반 맵쌀을 하시기보다 이렇게 저아밀로스그 중에서도 가장 찰진 이 백진주쌀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소화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남성분들이 특히 이 백진주쌀을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남성분들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일을 할때뭐 일을 하다보면 여러 다양한 상황이 놓이지 않습니까 뭐 상사라든가 거래처라든가 뭐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게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막 뭔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밥을 먹다보면 그게 속 위에서 이제 좀음 소화가 안되면 계속 더부룩하고 체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일수록 좀더 쫀득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 쌀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음,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 위에 부담이 덜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떤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주로 그러나요?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민감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과민성 그 여기 위장 장애 같은 거 이런 거 생기실 수 있고 그리고 그한 달에 한번 오시는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찰진 살 백진주를 드시면요 어, 속에서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이제 어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소화가 잘되면 이제 탄수화물이 그 포도당을 분해되면서 네, 온몸을 활성화 시키잖아요. 운동할 때 피나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포도당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화 같은 능력이 일반 어, 성인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백진주사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활력을 얻을 수 있죠. 일반 멥살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수험생들. 수험생들을 드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요 방송 보시고 쌀을 이백진주로 바꿔보세요 백진주로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많죠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긴장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손발에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속에 위장 이런 데에 소화, 소화액이 적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그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수능이라든가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대학 입학 면접이라든가 이럴 때어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때 어머님들이 어떤 걸 음식을 해주셨나요? 부드러운 거 음식을 해주셨죠. 부드러운 음식을 해주셨을 거예요. 뭐 기름지거나 뭐 이런 거 해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속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왜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에서 소화액이 절, 적게 나오고요. 소화도 잘안 되기 때문에 취할 수가 있어요. 긴장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 우리 그 부교감 신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을수록 속 안에 있는 내장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또 백진주살, 예, 네. 아미로스 성분이 적은 가장 적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맵쌀 중에서 어 백진주 쌀이 그 아밀로스 성분이 가장 적어요. 지금 일반 뭐 그렇다고 뭐 찹쌀로 해 주시면 너무 쫀득하니까 그 식감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집에서 먹는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어 아밀로스 성분이 적은 백진주 쌀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드려요. 그래서 요 백진주살로 우리 시험 보시는 시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요백진주살꼭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 백진주살로 어 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네어 그리고 요 백진주살이요 음요 요런 이제 특성 때문에 다른 것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거에도 유용하냐면 요 아이고 이게 제 얼굴을 다 가리네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할까요? <웃음> 네. 어, 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어 당뇨에도 유용한 쌀 해가지고 이렇게 표유의 백진주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능성 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쌀, 쌀로 보지마 이렇게 <웃음> 나오고 있는데요.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백진주쌀이 그 아까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곡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곡을 드시는데 작곡이 몸에 좋죠. 몸에 좋은데 이 작곡을 섞어 드시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미라든가뭐 여러가지 작곡들, 콩 이런거 섞어 드시는건 좋은데 잘 씹어야 되는건 아시죠?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막 씹다보면 많이 씹지 않고 몇번 씹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백진주살은 아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작곡과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작곡들하고 섞여도 만약에 소화가 잘 안되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것끼리 섞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에서 받기 힘들겠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또 무거운 짐을 올려주면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거 되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그리고 속에서 잘 받을 수 있는 하나가 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면 하나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넣어 주셔야 섞어 주셔야죠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어, 고기에서 어, 삼계탕을 할때 고기랑 어떤 걸 넣죠? 네, 찹쌀을 넣죠. 찹쌀 을 넣는 이유가 고기랑 어, 소화가 잘 되는 찹쌀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두 가지 재료가 음식 재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이런 궁합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유용한 쌀 해가지고 요 백진주 쌀이 유용하다라고 어, 쌀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의약품을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 혹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 안됩니다 백진주 쌀만 먹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운동도 같이 하시고 다른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 백진주 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아까 제가 고기랑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 어디서 많이 드시나요 물론 집에서도 많이 드시죠 집에서 삼겹살도 먹고 스테이크도 구워서 어, 잘라먹고 집에서 많이 음식을 해 드시는데 어, 주로 많이 고기를 해 드시는 곳은 바로 식당이잖아요 식당에서도 이런 백진주살을 많이 해요 왜냐 백진주 쌀이 아까 소화가 잘된 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깃집에서 만약에 지우 메뉴 요리로 고기가 딱 나왔는데 그 요리를 먹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어, 무조건 밥이 들어가잖아요. 후식으로 볶음밥을 먹던, 뭐 저기 돌솥밥을 먹던, 항상 끝 마무리는 밥이 들어갑니다. 뭐 칼국수를 먹어도 공깃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음식 마무리 항상 밥이 들어간데 그 고기랑 밥이랑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일반 맵살을 거기다 줘버리면 소화가 잘안 되는 일반 맵살을 줘버리면 궁합이 맞겠어요 밖으로 이거 고기 잘 먹고 밖에 나갈 때 너무 대부로 더부룩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속, 속이 안좋은가 안 보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고급 식당이라든가 고깃집이라든가 그생각 있는 요리사분들은. 고기를 내주고, 그, 공깃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돌솥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쌀을, 요런, 허가 잘 되는 백진주 쌀을 해서 그려요 어, 저희, 그, 거래처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고깃집에서 그 많이 이 백진주 쌀을 사 가시거든요. 자,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아, 예. 아, 네. 저희.. 잠깐만요 하하.. <웃음> 네 이거야 <요고야>, 백진주.. <웃음> 네 여기는 이제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이제 고깃집인데요 어, 매번 저희 집에서 그 쌀을 사가세요 이런 저아밀로스 쌀을 사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어, 요리사분들이 그걸 아시는 거죠 고기랑 그 쌀랑 궁합을 맞춰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바로 음식과 음식을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잘 어울리느냐 이걸 연, 연구하는 게 요리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맛있는 음식, 궁합이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요리사분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찾으시는 쌀이 바로 요 저아밀로스 쌀, 백진주, 뭐 수양미, 찰진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혹시 남양주 호평동에 사시는 분들, 평내동에 사시는 분들은, 뒤통고기 호평동에 있어요. 여기서, 어, 회식하거나, 거기, 그냥 외식을 해주시면, 그러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밥을 어떤 걸 드세요? 이렇게. 어, 그러시면 그분들도 아마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 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수원, 어, 가다 보면 봉담에 이제 갈비꽃이라는 곳이에요. 갈비꽃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쌀을 쓰는데요. 어, 일반 식당 중에서 물론 일반 일반 혼합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곳들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급 식당 그리고 좀더 재료를 신경 쓰는 식당, 음식 궁합을 잘 맞추는 생각하는 연구하는 그런 식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맛집을 운영하는 곳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저렴한 걸 쓰는 그 식당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거 식용유라든가 뭐 다른 기름을 섞어가지고 밥을 윤기를 내가지고 그냥 밥을 어 맛있게 하는 것들. 그런 여러가지 예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궁합이 맞질 않거든요. 좋은 재료로 해서 그 재료 자체로 궁합을 맞추는 그런 곳에. 소화가 잘 되는 쌀로, 어, 그 손님들에게 내줄 때 고기를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는 쌀을 밥을 먹으면 더 소화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봉담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갈비꽃 한번 들려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아마 별 다섯 개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음. 네 여기는 그 삼패동 남양주 삼패동에 있는 이제 어 한강변 따라서 쭉 북한강 어, 양수리 그쪽 어 야외 에 나들이 가실 때 드라이브 하실 때 들리시면 좋은 미도리라는 일식집이에요 삼패동에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주방장님이 어 열심히 또 연구를 하시거든요 <웃음> 주방장님이 호텔 주방장님이다 시 보니까. 주방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재료가 최상의 음식을 내고 어, 먹으시는 고객님들이 속을 편하게 만들까 이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쓰는 쌀이면 검증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요거는 이제 수양미를 가지고 이식집 초밥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수양미도 마찬가지로 일반 맵쌀보다 저 아밀로스 쌀이다. 그래서 고기랑도 잘 어울린다 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 저희 그래서 저희 햇살 가게에서 쌀을 주문하세요. 삼폐동에 가시는 위도리 일식집 한번 들려서 아니면 검색해서 한번 들려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식당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요리사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가지고 최상의 밥맛을 끌어내는 것,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최상의 궁합을 조합하는 것, 이게 요리사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쌀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햇살게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쌀을 생산지에서 바로 발송해드리는 그 능력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어, 요기사를 보면요 요리사 분들이 이제 어떻게 밥을 짓는가 어떻게 고민해서 밥 하나도 맛있게 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 이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은 어, 좋은 재료로 이제 여러 번그 쌀을 씻어서 밥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정성껏 뭐 쌀을 씻어 가지고 쌀을 씻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니고 집에서처럼 두번세번 번 씻는 게 아니라 흰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팍팍 씻어가지고 네,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돌솥밥으로 해서 제공을 하면 고객들의 입맛이 확 네.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간 여러 가지 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백진주 수양미를 쓰는 이유가 또네 궁합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고들고들하면서 약간 찰진 그 입맛이 잘 어울러지기 때문이에요 요 기사만 보셔도 요 백진주 쌀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를 하시겠죠 비율은 7대3으로 섞네요 보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백진주 쌀이 어,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소화가 그, 잘 되는 쌀로 고깃집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일 주제가 뭐예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찰진 백진주 쌀이기 때문에 수험생을 둔 우리 가족, 가족분들이 수험생을 두고 계신다면 어머니들, 아머님들 요 백진주 쌀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왜냐고요? 어, 스텝스 받을 때 어, 위장, 내장에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긴장되었을 때는 속에서 뭔가가 있으면 부딪게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약간 제 컨디션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자격증 뭐 아니면 일그 일을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면 어, 평상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요 백진주 쌀 어,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는 쌀포인트예요네 아, <웃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검증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확인이 가능하냐면요. 논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 백진주 쌀을 구매해서 뭐 리뷰를 만고별 다섯 개 주고 막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 요게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만족도 조사를 한 논문이에요. 논문도 나와 있더라니까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2011 2021년 8월에 나온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마크가 딱 보이죠. 어, 그러니까 올,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이 구매 후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있으니까 어, 결론만 볼게요. 결론만 보면 어... 잠만요. 아이고 어디갔냐 해놨는데 그 떨어졌네요 네, 결론 및 시사점 이렇게 해서요 어, 네이버 데이터랩의 100미 네, 탑 500이 중 상위 6가지 쌀에 옥션몰 쌀 구매 후 평점과 쌀 가격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그 쌀이 500가지나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걸 평가를 한걸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위에, 이제, 백진주 쌀이 평점 4.9, 이렇게 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수양음이가 그 밑에 4.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에 있는, 그, 평점이 있고, 쌀, 품질과 만족도, 그리고 가격적인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만족도가 높은 쌀이다. 그, 러니까 그, 아무리, 그, 소화가 잘 되고, 뭐, 맛도 좋고, 뭐, 그래도, 가격이라든가 만족도가 낮으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가성비도 사양, 그,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맛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렇 이런 거를 그, 이 논문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요 백진주 쌀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 쌀이다. 그래서 요 쌀을 믿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여러 가지 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쌀이 있고, 맛있는 쌀도 많이 있고, 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중요한 것은 음식의 궁합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 그리고 그 사람마다 취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쌀을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수험생, 쌀를 많이 받는 분들 남성분들 특히 어르신, 아이들한테 좋은 수양미 쌀 백진주 쌀, 찰진쌀, 미호 이런 것들이 저아밀로스 쌀로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찰진쌀, 백진주 쌀이 가장 소화가 잘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어, 그리고 저희 집에서 어, 요 햇살 가에서 쌀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 질문이 그 수양미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많이 물어들 보세요 수양미가 어떤 쌀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이 이제 저아밀로스 쌀이고 신품종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 아까 그 성분표에서 보면 이 백진주가 더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서 더 찰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좋아한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성분들은 일하는 남성분들은요. 그이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속에서 부딪히면 어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일하고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웃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아, 좀 그렇죠. 처량해지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웃음> 그렇죠? 아, 저는, 그,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집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택근무 많이 하시고,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어, 아,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밥을 많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회사 사람들이랑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억지로 먹을 때도 많았고요. 그 회사, 직당에서 먹는 것들은 기름지고, 뭐, 달고, 짜고, 뭐, 굉장히 자극적인 건데, 집밥,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랑 아니면 식구들이랑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집밥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 배우자가 챙겨주면서 이렇게 어, 자기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음,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한테 맞는 것을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 검색 순위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먹는 거에서는 이 백진주 쌀 소화가 잘 되는 쌀, 남성한테 좋은 쌀이 요 백진이 쌀이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똑같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쌀이 좋다고요? 소화가 잘 되는 쌀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드실 때요 백진이 쌀 드세요. 재택근무라고 모든 게 편한 건 아니면 다 똑같이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아요. 어. 오, 네, 이번에는 이제 같이 저희가 파는 다른 뭐 추가 상품들도 있어요 아 어, 장미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있는데 그런 건 밑에 네, 저희 상품 체크하는 란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설명을 조금 해 드려야겠죠? <웃음> 네, 찹쌀 네, 이 찹쌀은 저희 국내산 찹쌀을 저희가 독점 RPC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핵쌀 가게를 통해서 핵쌀 가게는 독점 r p c 하고 같은 가족기업입니다. 핵생산자 직종으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린 건데요. 어, 찹쌀은 여러 요리 재료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약식, 뭐 약밥, 뭐 삼계탕에 들어가도 삼계탕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죽 흰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여성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찹쌀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해요 일반 메설에서 찹쌀 을 섞어 가지고 왜냐? 찹쌀이 소화가 잘 되니까 어, 위에 속에 부담을 덜 주려고 요 찹쌀을 많이 드시거든요 찹쌀로만 드시는 분들도 계속, 간혹 계시기도 해요 위장성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 맥살로 드시는 게그 좋지만, 그래도 나는 올린 찹쌀로만 먹겠다 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니까, 요 찹쌀 구매하실 때, 이햇쌀 가게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집에서 막걸리 해서 드시는 분들도 <웃음> 계시고요. 쉽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웃음> 네, 막걸리 이런 식으로 드실 때, 는 만드실 때는 발효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발효가 필요한 것들은 어, 분해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이 찹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요즘은 또그 백진주로 막걸리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저아밀로스쌀이어 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고 또음네 저희가 어 찹쌀을 덜조하는게 찹쌀 현미잖아요 찹쌀 현미도 같이 팔고 있어요 찹쌀 현미는 어 찹쌀의 그 특징과 그리고 어, 현미의 그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좋은 거에 좋은 거를 플러스해서 나온 게이 찹쌀 현미입니다. 찹쌀 현미는 어,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요. 네. 어, 차,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그 식감이 좋다는 거예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다는 그 특징은 목넘김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현미를 가지고 밥을 드시면 아이고 꺾을꺾을해라 아, 그쵸? 네. 이, 그, 일반 현미는 좋긴 좋은데, 밥맛이 너무 없어요. 그, 입에서 뭐, 겉돌죠. 그, 더구나 작곡밥을 섞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요, 찰 현미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찰 현미를 드시면, 어, 식이섬유, 영양분, 식이섬유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예. 네. 식이섬유는 그몸안에 노폐물들을 많이 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로 어 식이섬유를 먹으면 어떤 게 좋아진다? 피부 좋아지고요. 노폐물 제거되고요. 그리고 변비 제거되고요. 그리고 유산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어, 그런 특징을 좀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식이섬유를 먹으면요. 물론, 다른 야채라든가, 뭐, 채소, 뭐, 요런 것들, 과일, 이런 것도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런데, 가격적인 걸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가성비 중요합니다. 근데 요 10kg짜리 하나에, 하나가 우리는 3만원대 중반으로 팔고 있어요. 3만원대 상품인데, 가성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kg로 한달 동안 먹습니다. 이삼 가족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다른 야채 샐러드 요요만큼에얼마인가요 거의 <웃음> 만원짜나 <10, 000원> 죠 <웃음> 엄청 비쌉니다 채소 엄청 비싸요 또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차련미는 한달을 먹고 남습니다 한달을 먹어도 나봐요 가상비 좋은 식이섬유 자연스럽게 드실 때 매일같이 다이어트 식단 짜실 때 당뇨 식단 짜실 때 건강식단 짜실때 중요한게 뭔가요 꾸준하게 드시는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좋은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챙기는 이유가 꾸준하게 못먹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찹쌀 현미 추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찹쌀 현미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피부가 좋아진다 왜냐노폐물이 제거가 되니까 우리 몸 속에서 가장 중금속이 많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것은 바로 내장입니다 어, 우리가 물고기 같은 거 손질할 때 내장 다 버리죠 그 이유가 뭔가요 몸 속에 어, 물고기 내장에 중금속이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내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장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걸 끌고 배출해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 할수 있나요 바로 식이섬유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옷에 그, 그 뭐야 뭐 아주 미세한 털들 있잖아요 내장 융털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걸 쭉 끌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식이섬유다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헐,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그쵸 그리고 그, 이 현미를 먹으면, 그, d i 지 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 요렇게, 후드당 그 흡수 속도가 일정해요. 밀가루, 뭐, 쿠키, 뭐, 이런 것들은 후드당 이그 흡수 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이렇게 확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뒤돌았다 나오면 이게 바로 배가 꺼져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쑥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배가 고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한번 먹고 든든하고 그리고 음, 그 포도당 흡수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는 좋아요 학생들의 고민이 뭐가 있나요 바로 공부 집중력 그리고 외모 라고 말씀드렸죠 어, 공부할 때 포도당 흡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유지되요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현미의 특성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학생 아이들한테 이찹쌀함을 섞어서 밥을 주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이 포도당이 계속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밀가루 일반 맵쌀로 주시면 쌀 주시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 포도당 올라가는 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금방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미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계속 유지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집중력에 좋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죠 그러면 1대들의 고민, 체제 고민, 피부, 트러블, 여드름 이런 거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름 끼는 거 아까 그몸 안에 내장에 있는 것들 딱 훑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매장에서 몸에 안 좋은 것들 싹 훑어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선물가 많이 들어있는 찹쌀 현미,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아, 어, 그리고, 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음, 너무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물로도 좋거든요. 음,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 어? 어? 아, 이고 뭔가 보여드리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백진주쌀이 그 소화가 잘돼서 어르신들한테 좋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쌀 그게 이유가 뭐다? 소화가 잘돼서 그리고 오늘 주제 수험생에게 좋은 쌀 이유가 뭐다? 아 어, 속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아 어, 속에 부담 안 되고 포도당을 그 공급해줄 수 있는 좋은 봉합이 좋은 쌀이다. 백쌀 중에서 가장 찰진 쌀이 바로 백진주 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수험생들이 가장 긴장된 순간에서 음 속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아니면 속에서 꽉 막힌 느낌이 있으면 어 망하겠죠. 여러분들, 어머님들이라면 그리고 남그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챙김을 해주는 분이시라면 찰진쌀, 백진주, 경기미 요 햇살 가게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 식단 짜시는 분들은 어 찹쌀 현미, 요 찹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방송 너무 좋았고요. 그 수험생 분들 면접 보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면 요 백진주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햇살 가게에서 주문해 주신 거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한 하루 되시고요. 햇살 가게 햇살미나 들어가겠습니다.